우리 가야되는데 친구야 하나 둘셋 좋아요와 구독 베를높파츠는 근데 레드트 안되면 좀 그래 베릴 높파츠시킨이래 미션계 연금술사는 <웃음> 그치 아로이스님 우리방 진짜 더 미션 너무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걸 내가 다 깨니까 <웃음>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어 베릴 나왔다 좋았다 실화네 이거 아이언 실화야 이거 그건 그래. 아연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아. 멀다. 아까 여기는 오토바이 타고 올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에 그대야 사운드! 베를로 잡을 수 있나? 가지마 조졌나? <웃음> 아 왜? 너네 그냥 가면 어떡해? 길리다 길리 길리 확실하게 죽여야네 아냐 깔지마자 가야되는데 친구야 하나 둘셋야 구성맞냐? 탐족 같다 외롭 하나, 둘, 셋. 무서겠다. <목소리> <붙였다. 목소리> 와, 나이스. <웃음> 치킨, 3 0 않아. 나이스. 지지. <웃음> 아, 베리 쉽네. 이거 봐. 베리. 그냥, 그냥 깨지. <웃음>